아... 어디 놀러 갈곳 없나? 음... 부평 갈래? 오 어, 부평? 부평하면 또 여기지 This is... 문제적 도둑 문제적 도둑은 부평에 위치하고 있는 방탈출 카페야 방문을 열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숨어있고 문제를 풀고 방문을 열면 새로운 방으로 넘어가는 재미 상대출 한번 해보러 가지 않을래? 거기는 별로인 것 같아 여기는 어때? DC 카툰 명가 카툰 명가는 부평이 있는 만화 카페야 안락하게볼수 있게 마련된 자리와 많은 만화들로 꽉 채운 책장들 다양한 장르들의 만화들 만화뿐만 아닌 보드 게임도 할수 있어. 같이 만화 보러 가지 않을래? 아니야. 즐겁게 놀수 있는 여기는 어때? 디스 이즈 짱 오락실. 짱 오락실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대형 오락실이야.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에는 인형뽑기부터 2층에서 3층은 오락기로 다양해. 여기서 나랑 사격해서 밥사주긴 내긴 어때? 조용하게 말해보는 게 좋지 뭐가 좋아? 액티비티 한 거래 하지 그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자 좋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